you i t s c a y d o n beside you i o w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출발까요 같이 가게 된 이상한 친구라고 니다 첫바보다가 호수라게. 멋있 <웃음> 이 어. 구름이 빨리 움직여서. <웃음> <맞죠>? <웃음> 오늘 겨 들어가는 길이고 어 근데 여기도 괜찮은거 같아 가 네, u s t i n pem s o n o e 약간 편한 자류가 많네 이거 지금. <웃음> 짠. 어 음. 와사비 너무 많이 넣었어. 음. 먼들. 불바요 <웃음> 언니. 그냥 다 얼었네. 와 결정봐요 언니. 와 나름 예쁘네. 밖에 일부러 맞춰야겠다 이는 조금 더 예쁘네. 액상이에요? 어 약간 어. 오. 네 시간되면은 근데 저는 평일 왔기 시간이 안돼요 주말은 아... 뺄랑에는 이제 2월? 어. 2월? 2월 미리 빼야되고 <웃음> 어머! 얼른거야 응. 미쳤다 아 다행이다 <웃음>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주 잘 끓습니다 멈출 것 같다 어 진짜 신기하네 <웃음> 상기 뭔가 미역 들어간 그거라서 발바닥 고쳐야 되겠다. 장대기 리포터입니다. 현재 이곳 해발 해발 한 천삼백. 진짜야? 아 구라입니다. 어 온도 온도가 점심 점심 어, 날씨 로드 중입니다. <웃음> 언제까지 로드할 것이냐? 넷. 와 아, 날씨 로드 중입니다. 어 마이너스 이십도. 와 영하 이십도입니다. 정력이 기자 살아서 내일 눈 뜨겠습니다. <웃음> 이상입니다. 아와 이쁘다. 와와별 나오나 설마 아니지. 언니 정목 형산 지금 고라니 같아요. 플래시 켜는 게 나... 끝가 그냥? 아니요? 안더안보여 언니 키게 아, 그러니까. 나아요 네. 어 나쁘지 않아요 입김 입, 지금 입김 다얼어붙었어아 <웃음> 저도 켜야어 발바닥에 하필 붙였어 Вау, прешка просто. 빵이 더 얼었어 o o p lay down beside you I would, I would When nothing really matters That's all I want to do I hope that you're safe And that I'll say so If I can lay down beside you 아랑 깔이네요. 요내려가아더각니해드 아니, 아니, 안 내려가죠? 더 <돼야 돼. 웃음> 아니 보고 n i o n k t i n can i 서나 와, a y e v e a i o t t t l l e e me, 한글 뭘로 하지?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내리다가 어?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음. 그 눈길 끌만한 진짜 그게, 그게,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? 맞아. 힘을 줘요. 그 팔에 힘을 줘요. 와, 갑자기 풀렸네